<웃음> 우리 지난 시간부터 어, 동아시아의 불교의 전파 문물의 교류에 대해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짧게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성립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본명은 고타마시 따르다 우리는 이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이 사람이 깨닫고 가르침 바는 무엇이었냐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죠?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 인과 응보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삶은 전생에서 현생, 내생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거. 윤회 전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나의 삶이 결정이 되었고, 현재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게 인과 응보 윤회 전생의 교리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헛가물이 부처의 경우에는 모든 인간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보았습니다. 왜냐면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욕심이 고통의 근원임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한 수행, 어, 참선과 교리 연구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석가모니가 죽고 난이후에 시간이 한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놓고 상자부 불교와 대중부 불교로 나뉘어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던 상자부 불교가 좀더 크게 발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다만 그 내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한 종교를 원했어. 그러면서 대승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석가모니를 신과 같은 존재로 모셨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신격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면 신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석가모니나 보살이 부처나 보살이 자비로 나의 삶을 구원해 줄수 있다라고 믿는 쉬운 불교 대승불교가 성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이 대승불교가 성립했을 때에는 당시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비단길 동서 교역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승불교가 동서 교역. 룰을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불교가 처음 전해졌을 때 중국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한 말로 가게 되면서 사회가 점차 혼란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정서적인 안정 같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고 유교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다가 특히 5호 16국 시대에 가게 되면서 불교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은 5호에 해당하는 유목민족 국가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 그랬느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의 통치를 정당화해 줄수 있는 통치의 사상이 필요했는데 기존의 중국에서 국가 통치에 활용되었던 유교의 경우에는 오호와 같은 유목민족에 대해서 하의관 그러니까 오라캐라고 비하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오호 16국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불교를 이용해서 을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남북주시대에 가게 되면 불교가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황제의 신앙심을 과시하면서 그의 권위를 더욱더 높이는 통치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많은... 저의 사찰과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한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윈강 석굴의 대불이었어요. 그죠? 이 14m짜리 거대한 불상은 황제의 얼굴을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부처님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한다? 황제를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불교의 종교적인 권위를 가져와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는 데 이용하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자,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은 왕즉불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왕 또는 황제를 부처와 동일한 존재로 보이게 만들으로써 그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된 불교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호국 불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래서 중국에서 불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통치자의 권위를 높이고 통치 질서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본 주변의 국가, 한반도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치, 어...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일본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다이지 같은 거대하고 화려한 사찰이라든지 도다이지 대불 같은 이런 거대한 불상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도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불교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지역만의 어떠한 독특한 특징들을 갖게 되었는지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동아시아 불교의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불교가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었다 우리는 그러한 불교를 무엇이라고 한다? 호국불교라고 한다. 국가불교 또는 호국불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불교가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된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꼽아보자면요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죠. 왕이나 황제를 부처와 같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므로써 그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 우리는 그것을 왕즉불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불교를 왕권의 강화와 사회 안정에 이용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죠그 예전 교화서 있었는데 빠졌나 보다. 응. 네, 그냥 갈게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부처와 군주를 동일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군주를 닮은 거대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던 겁니다. 또 다른 방식의 예로는요, 불교식 왕명의 사용이에요. 왕의 이름을 지을 때 불교식으로 짓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나와 있는 선덕여왕 같은 경우에도 불교식 왕명이에요. 선덕, 좋은 덕이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을 많이 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선덕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시대왕 법흥왕 진흥왕,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교식으로 훌륭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왕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고, 왕의 명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요. 왕의 가족들, 왕족의 이름을 지을 때, 불교에서 나오는 인물들, 불교 신화나 혹은 불교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인물로 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진평왕의 부인이자 선덕 여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마야 부인이었는데, 자 마야 부인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냐? 고타마시타르타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 부인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원래 고타마시타르타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야 부인인데 그것을 신라 왕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썼다는 거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어, 그렇죠. 신라의 왕이 사실은 누구다? 마야 부인이 낳은 자식이니까 뭐다? 부처다 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왕과 부처를 동일한 존재처럼 보이게 만들므로써 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 우리는 이런 것을 왕즉불사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는 전륜성황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불교 신화에는 언젠가 미래에 대단히 훌륭한 왕이 나타난다. 그는 바로 전륜성황이다. 라고 하는 요런 신화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왕이 누구다? 바로 그. 그렇죠. 불교에서 언젠가 나타난다고 했던 그 훌륭한 전륜성왕이다. 라는 식으로 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전륜성왕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왕즉부 사상과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음. 자, 국가불교, 호국불교의 두 번째 특징 봅시다.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만들어서 군주의 권위와 신앙심을 과시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대한 불상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황제를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거대하고 화려한 사찰을 짓고 만들면서 우리의 왕은 우리의 황제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한 겁니다. 그러므로써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내 사용을 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찰을 많이 짓고 불상을 훌륭하게 만드는 거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왕은 우리의 황제는 불교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신앙심의 과실을 통한 왕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남북조 시대 때 윈강 석굴 사원과 같은 거대한 사원과 불상이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룽먼 석굴 사원과 같은 거대한 사원과 불상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신라의 석굴암 지난 시간에 봤던 일본의 도다이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마찬가지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룽근 석굴의 불상입니다. 1 7 m 짜리고요 굉장히 거대한 불상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나라 때 만들어졌던 것인데요. 당나라 때는 중국 역사상 유일하게 딱한명 있는 여자 황제가 있던 시기였어요. 그 여자 황제의 이름이 바로 측천무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측천무후의 얼굴을 본떠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의 사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굴함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석굴암을 만들었을까? 아니 그러니까 거대한 사찰과 큰 불상을 만든다는 건 알겠는데 왜 굳이 석굴로 만들었을까? 이거 우리나라에 또 다른 사례 있나요? 없어요. 유일한 사례란 말이야 굳이 왜 이걸 만들었을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런 네. 네, 후대전화기에서 다 만드는 말인데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석굴사원을 만든다고 하니 그거 따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석굴사원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석굴암인 것입니다 음. 자. 어 그런데 뭐 높이를 뭐 높이나 크기를 보면은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윈강이나 룸머는 14m, 17m짜리인데 석굴랑 본존 불상의 경우에는 3m 정도밖에 안 되는 크기이기는 합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기분 나쁘거나 약간 자존심 상해할 만한 이유가 있을 까 없을까? 네. 전혀 없어요. 왜 없을까? 안다. 어. 뭐,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기도 하고요. 일단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은, 물론 이것도 잘 만든 것이긴 하지만, 인체의 비율이나 섬세함을 보면 이게 훨씬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이죠. 그죠? 만들어진 수준 자체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기술은 결코 이거 못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윈담 룽먼 석굴 전부 다 사막지대에 있거든요 거대한 사암지대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암 들어봤나요? 네단단해요 물러요? 물러요 사암은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바위니까 물입니다 그래서 손톱으로 긁으면 은 긁혀요 굉장히 쉽게 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대한 사암 같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석재는 뭡니까?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손톱으로 긁으면 어떻게 돼요? 손톱이 깨져요. 그렇죠? 훨씬 더 단단한 화강암을이 정도 수준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기술은 결코 이거못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어,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경주로 수학여행을 갔으면 이런 거를 봤을 텐데, 그지 알고 보는 거고 하 모르는 거고 하 대단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알고 봤으면 좀더 여러분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부처의 공덕을 기리고 도움을 얻고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장경을 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대장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모아 수록한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교 경전을 모아 가지고 전집의 형태로 편집해 낸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장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어떨까요 무지무지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 예산을 동원해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왜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장경을 만들었느냐. 나라가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언제 주로 만들었느냐. 고려시대 때 만들었는데 고려시대 때 거란족의 침입이 있으면서 나라가 큰 위기를 겪자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나중에 불타고 없어지고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또다시 고려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자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렇죠. 어그 대장경을 인쇄하기 위한 인쇄판이 8만 장이 있다고 해서 8만 대장경인 것이죠. 자왜 이런 거를 만들었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 모아서 편집해서 전집의 형태로 만들어낸다는 거.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이잖아그지 어, 이렇게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면은 당연히 그만큼의 복을 받는다는 게 인과 응보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함으로써 외적의 침입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보자. 부처님이 베풀어주시는 공덕을 바탕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다. 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넘어갈게요. 자, 동아시아 불교의 두 번째 특 두 번째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불교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고 또그 활용의 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그 종교 단체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려라든지 사찰을 관리하는 행정기구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도 과거지 있었나요? 있었어요. 고려 광종 때부터 실시가 되었죠. 자, 고려 시대 때 과거 제도에는 세 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날라나? 문과와 무관는 조선 시대 때 나와요. 음. 물론 고려 시대는 일부 있는 적이 있긴 했지만 음. 문과와 승과와 잡과예요. 네 문과, 그러니까 이제 문관을 뽑기 위한 시험, 잡과, 기술관을 뽑기 위한 시험과 더불어서 승과, 국가에서 공무원으로서 국가적인 불교 행사를 진행해 나가기 위한 승려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이 따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려의 숫자를 조절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출가 허가제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출가라고 하는 게 뭐였죠? 출가? 출가? 집에서 나가는 거 아니고, 출가 뭐라 그랬죠? 어디 갔어? 첫 페이지네? 아이고. 출가, 뭐라 그랬나요? 승려가 되는 것을 일컬어. 출가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다시 말해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 국가,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을 실시하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제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불교를 지원해주고 또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 불교라고 하는 종교단체 역시, 종교집단 역시 그러한 자신들을 후원해주는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승려들이 국가나 왕실의 안녕, 평화 성로움을 기원하는 종교 의례 종교적인 의식과 예절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백고자 강회라고 하는 것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월달에 선덕왕 선덕여왕이 요 병이 들었는데 의술과 기도로 효과가 없었어요. 병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황령사에서 백고자 강회를 열어서 승려들을 모아서 인왕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강론 가르치게 하고 백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고자 강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 경전을 강의하고 백명에게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종교 행사라고 볼 수가 있네요.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아, 훌륭하지 않은 일이에요?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훌륭한 일을 해서 뭐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구, 안보. 인구 안보를 통해서 뭐? 아픈 상도왕의 병이 낙기를 기원하는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불교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외국이 침략을 했을 때 원래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스님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승병 같은 것들을 조직을 해서 전투에 참여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이한 것들 역시 불교가 국가적인 봉사를 행하는 모습의 사례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 명량 봤죠 그죠 명량에 보면은 그 뭐냐 그 승병들 나와가지고 막 이제 거막이 칼하고 막낫 같은 거 들고 막 이제 외군하고 싸우는 모습 나오잖아요 그죠 어 사실 조금 선생님은 피식했어요 어 왜냐면은 물론 실제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전쟁에는 꼭 싸우는 사람만 필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정보를 캐오는 사람 그죠 식량이나 무기를 만들어 주는 사람 아니면 은 성벽을 쌓는 사람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실 승병이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영화에 어떤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스님들이 칼을 들고 일본군을 무참하게 확살하는 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는 했습니다 음. 넘어갈까요? 네. <웃음> 자, 동아시아 불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습합이에요 습합, 학습하여 합, 더해지다 라는 겁니다 자, 요거 뭔가요? 아까 구반에드는뭐 맞췄는데? 국밥 뭐? 어? 안 듣고 아니에요 오빠. 돼지고파 아니에요, 돼지고파 아, 아니에요 네. 삼계탕 어? 삼계탕 아니에요 삼겹탑 아닙니다 <웃음> 돼지고파 네, 힌트 재료는 떡이에요 어, 떡국, 어, 떡. 떡국. 떡. 떡. 떡. 떡. 어 맞아요. 어, 정확히는 까르보나라 떡볶이의 사진입니다. 네. 뭐예요? 뭐 들어봤어? 먹어봤니 혹시? 네. 어 그죠? 네. 이탈리아 음식인 까르보나라 스파게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요거를 먹어본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거는 떡볶이로도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까르보나라 떡볶이인거 아닙니까 그죠 좀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불고기 버거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햄버거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건너온 음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로 뭘 만들어 먹고 있었습니까 불고기를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버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원래 먹고 있었던 불고기 맛 버거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바로 불고기 버거인 것이죠 이런게 뭐다 스팝인 거예요 그죠 문화 현상 문화 전파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가 더해지는 현상을 일컬어 우리는 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해외여행 갈때 기회가 되면은 그 나라의 맥도날드 한번 가 봅니다. 네. 왜냐면은, 전 세계에 다 있는 맥도날드이지만은, 그 나라에는, 그 나라에만 있는 맥도날드 문화가, 아, 맥도날드 음식이, 에, 메뉴가 또 있거든요. 어, 먹어보진 않더라도, 아, 여기에는 요런 걸로 버거를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꽤나 여행의 쏠쏠한 재미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음. 자 불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동아시아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 고유의 신앙과 전통과 결합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스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불교가 들어오기 이 전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이자 사상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유교였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유불스파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유불스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부모은중경의 판찬입니다. 불교 경전이고요. 어떤 뜻이냐면은 부모, 부모님의 은, 은혜는 중. 무겁다, 중요하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경, 불교 경전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인도에는 없던 경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론 부처님이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뭐 저기 뭐냐? 아, 다시 다시. 부처님이 불효해라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만에 사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불교에서 특별하게 강조된 적은 없어요 딱히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란 말이지 그지 자 그런데 유교에 익숙했던 동아시아 사람들은 뭔가 아쉬운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식집에 가도 뭐 찾나요 어 김치 찾지 않나요 일식집에 가도 김치 나오고 중국집에 가도 김치가 나와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치를 안 먹으면 밥 먹을 때 김치를 안 먹으면 뭔가 아쉬움을 느끼잖아 그지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이 유교문화에 익숙한 동아시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뭔가 훌륭한 얘기를 할때뭘 얘기하지 않으면 코를 얘기하지 않으면 뭔가 아쉬운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들었던 거예요? 인도에는 없었지만은 부모님의 은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당나라 때 만들었던 겁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냐면요. 부처님이 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유명한 승려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효도를 잘했던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불교 경전이 바로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교에 익숙했던 동아시아에서는 어마어마한 인기니다 를 누렸던 불교 경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만들어졌지만은 이후에 오래오래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한국이나 일본까지도 널리 퍼졌던 것이 바로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시면 하시, 뭐 되겠습니다. 음. 어, 숭주억불정체계로 들어봤니? 네. 어, 뭐였지? 불교가. 네. 아, 네, 맞아요. 자, 고려시대 때는 불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새롭게 조선이란 나라를 세운 신진사대부들은 유교성리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를 세우면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성리학을 키우는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게 바로 숭류 억불 정책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불교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는데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의 지위가 크게 떨어지게 돼요.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내에서 교회 볼수 있듯이 시내에서 절을 무지무지 쉽게 많이 볼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가게 되면서 숙류 업불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서 절들이 전부 다 쫓겨났어. 어디로? 산속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절을 전부 다 산에서나 볼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랬던 조선에서도 양반 사대부들조차도 빼먹지 않고 늘 아껴 읽었던 책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박물관 같은 것들을 가봐도 부모 은중경이 전시가 안돼 있는 곳은 없어요. 거의 전국에 다이 부모 은중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 몹쓸 짓도 가미하시더데 여기 뭐 뭘까요? 어, 아무튼 뭐 자진 중에 하나고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 그림과 글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경전이 부모 은중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불스파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 산악신앙이라든지 용신앙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전래동화에서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거나 혹은 아니면 은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뿅 하고 나타나서 그 사람을 구해주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해주는 캐릭터 뭔가요?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어. 누가 나타나지? 산신령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산에는 신성한 영혼이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산악신앙 또는 산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는 용이라고 하는 상상에 신성한 동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그죠? 그런게 용신앙 또는 용신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와 이러한 토착신앙, 한반도의 토착신앙 같은 것들이 결합된 사례들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고려시대 때 국가적인 종교 행사였던 팔관회라든지 조선시대 때 절에 가면 은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것들을 볼수 있었던 것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시작돼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전래된 불교 행사예요. 왜 이름이 팔관회냐면요. 은뭐 살생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등등등. 불교에서는 8가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 8가지의 불교 규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종교 행사를 열었어. 그게 바로 팔관회라고 하는 종교 행사였거든요. 원래는 그래서 8가지의 불교의 금기를 지키는 행사가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것인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늘의 신성한 영혼이라든지 큰 바위라든지 유명한 산이라든지 큰 강이라든지 용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런 큰 불교 행사, 큰 종교 행사를 여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를 안 하면 어딘가가? 아쉬운 거예요. 그죠? 어? 이분들한테 기도를 안 하면은 삐지지 않을까? 화내지 않을까? 하는 김에 같이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불교 행사였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불교 플러스 토착... 아이거 불교... 네 불교 플러스 토착신앙의 종교 행사로 발전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국가적인 종교 행사였고요. 고려시대 때이대 국가 행사 중에 하나였죠. 하나는 연등회. 어 봄에 이제 석가탄신을 어, 그즈음에 해가지고 어 밤에 이제 연꽃 모양의 등에다가 불을 밝혀가지고 들고 행진하다가 마지막에 강에 흘려보내는 연등회 요게 이제 봄의 대표적인 행사였고 팔관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을의 대표적인 종교 행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약간 뭐랄까 크리스마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크리스마스는 원래 종교 행사잖아요 그죠? 하지만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저, 교회만 가나요? 아니죠 그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연애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던 종교행사가 바로 이팔관회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 놀것이 없었던 옛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벤트였던 것이죠 음. 자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죠 원래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절은 시내에서 볼수 있었는데 조선시대 들어가게 되면 절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게 됐다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에는 사람들이 무엇이 살고 있다고 라 믿었어요 신성한 영혼, 산신령이 살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죠? <웃음> 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있는 절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산에 온 김에 산신령님한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거 역시 뭔가가? 아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사찰에 가보면은요 이 산에 아, 절에 와서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줬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산신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 있는 건물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느냐 호랑이를 타고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흰 수염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보는 전형적인 누구의 모습이에요? 산신령의 모습인거예요 그렇죠? 산신상 뒤에 있는 그림은 산신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에 만들어진 것들. 마찬가지로 불교와 토착신앙의 결합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수학여행을 춘천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춘천 홍천 그죠. 어, 거기에 가면 은 청평사라고 하는 고려시대 때 유명한 절이 있고요 거기에도 산신각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구반 학생들 수업할 때는 우리 수학여행 가서 이런 것좀 보러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 안 간다라고 음, 어,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보면 좀 느낌이 다를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생각인가요? 네, 가요. 가봐요. 아, 가봐요? 어.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음. 네, 코스에 넣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꽤 네. 훌륭한 절이기도 하고요. 음. 자 칠성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늘에 북두칠성이 인간의 생명의 수명을 담당하는 일곱 명의 신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따로 그 북두칠성을 모셔놓은 공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칠성각이다. 산신각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이씨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겠는데, 응. 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그들만이 믿었고 있는 아직도 믿고 있는 일본만의 고유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신토라고 하는 것이고 한자로는 신도라고 쓰는 거예요. 일본의 민속, 토속신앙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는 일본 고유의 종교가 바로 신토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신토라고 하는 종교시설, 신토라고 하는 종교의 건물이 바로 무엇이냐? 신사요 신사. 한국사 시간에 신사참배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죠. 그죠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다고 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일본 사람들의 고유의 종교를 믿을 것을 조선인들에게 강요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죠그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했나요? 그렇죠. 일본인이 되라고, 그죠? 중일전쟁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조선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나는 조선인이다 라는 생각이 박혀있으면 무기를 주어줬을 때 들고 튀거나 일본군과 싸우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심어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일본이다라는 생각을 심어 넣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일본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고유의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했던 것이죠. 그 종교가 바로 신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 신교예요. 셀수 없이 많은 신들을 모시고 믿는 종교가 바로 신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안될수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어요. 이게 뭔가요? 생과 어, 어, 어, 치이로의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죠, 그죠. 거기에 주인공이었던, 어, 원래 생이 하나 치이로였나? 원래, 신... 원래 치히로였는데 그죠? 마녀의 아, 게임에 아, 빠져가지고 어헷갈리고 그래. 있잖아. 어, 어 <웃음> 샌이 되죠, 그죠? 아무튼 센 또는 그 치히로가 어, 귀신들이 오는 목욕탕에 와서 이제 저기 뭐냐 뭐 알바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어떤 장면이 쓰냐면은 어이쿠 쓰레기의 신이 왔다라고 해서 막 다들 막 난리가 됐는데 치히로가 센이 가가지고 지켜주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강의 신이 하하하 시원하다 하면서 슈 날아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네. 어, 그렇게 강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훌륭했던 사람은 죽어서 신이 되고, 천황도 신이 되고 하는 이런 어떤 수많은 신들을 믿는 종교가 바로 이 신토라고 하는 종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의 경우에는 뭐 귀신도 있고요. 아니면은 신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신들도 있어요. 그런 종교가 바로 신토라고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일본의 불교가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불교와 신토가 결합이 되는 스팝의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신불스팍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신교이다 보니까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 우리가 몰랐던 신 가운데 부처라고 하는 새로운 신이 있나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원래는 부처도 신토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이겠거니? 하고 여겼었는데 불교가 점차 일본 내에서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큰 종교 강력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부처님이 신토가 신토의 신들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토의 수많은 신들은 사실 부처나 보살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거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변신해서 나타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신토에서는 원래 하치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신교의 신들 가운데 하치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농업이라든지 상해라든지 재물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신토의 신이었는데 일본 나라 시대로 가게 되면서 불교의 신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장사꾼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하치만이라고 하는 신토의 신이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렇게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라 겁니다. 요게 일본 불교에서만 볼수 있는 보살, 하치만 대보살이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것들이 무엇의 사례다? 신불 스팝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같이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아시아의 불교는 어떠한 목적으로 받아들였다? 정치적인 목적에 받아들였다. 왕의 권위를 높이고 통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불교가 수용되었다. 그래서 왕즉불 사상이라든지 화려한 사찰과 거대한 불상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다든지 대장경 같은 것들을 만드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한다. 동아시아 불교의 첫 번째 특징 호국불교였어요. 자 두번째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된 불교였기 때문에 국가도 불교를 통제하려고 했어요. 또한 불교 역시 국가적인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게 두번째 특징이었습니다. 자 세번째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동아시아 지역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종교와 사상과 결합되는 모습이 보였으니 우리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스팝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가 결합된 유불스팝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모 운중경의 편찬이었다 한반도에서는요 산악신앙이나 용신신앙 같은 것과 결합이 되면서 파해가 내려가는 종교행사가 열리기도 하였고 사찰의 산신각이나 칠성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들 고유의 신앙인 신토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하치만 대보살 같은 이런 다른 나라 불교에서는 볼수 없는 일본만의 독특한 존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을 신불스팝이라고 한다 라는 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어떠한 문화적인 발전 또는 국가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이 있게 되었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